입니다. 어, 첫트격적인 레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아,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이? 조를 나누겠습니다. 부위바위보를 통해 조원을 뽑아주 아. 레크레이션 승 조에게 마어마한 상품이 있으니 조원 네. 신중히 골라주세요.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저는 진짜 민수 형이랑 같은 팀 하기 싫었거든 <웃음> 바로 이렇가위 바위보. 몇 <웃음> 근데 상관없죠. 뭐있길래 어, <웃음> 일로 와, 그럼. 그거. 어, <웃음> <웃음> 너 봐, 너, 너 진짜 안야 아니, 고마워, 민지야. 고저거 제이 형. 어, 얘 얼굴 어나났어요 <떨어져>. <웃음> 지금. <웃음> I 사가 v e a 서고 r r o r I never d i 이 t h 이 t I bought. She knew yesterday. She bought you. So, y 똑똑 r e welcome. So, you're welcome. s 아이 o u r e welcome. 여러분! 조별 레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오한 번씩 발대식인 만큼 여러분의 팀워크를 자랑해주세요 아 네! 선펜싱 네, 네. 게임은 손펜싱 게임입니다 네. 손? 승리팀은 200점을 200 가져갑니다 200점이네 한번 서브즈 아, 네. 게임! 한번 서보세요 난다 전략이 있지 서세요 준비. 같이면 안 돼요? 시착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놀랐어. 라고든 건버. 이건 무슨 건이죠 이거 듣보. 듣보. 침착침착안 돼. 침착해. 네. <웃음> <웃음> 야. <우와> <웃음> 와. <웃음> 아니다. 쟤를 진짜 중상 입힐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본대. 들어오세요. 아, 아,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잘했어요. 나 건강을 위해서 참았어. 이 이번호 중 입장. 나... 네. <웃음> <제>. 와. <웃음> 아 이진민이야. 내가 <웃음> <말> 안만으면 맞았으면은... 준비 <웃음> 시작. 아닌부터아닌부터 어, 네. 터치가 아닌데, 아. 아. 터치가 어. 아닌데, 터치 오. 아닌데, 터 오. 가아닌 아닌데, 터치가 아닌데, 터치가 터치가 아닌데, 터아아가 아닌데, 터치 아닌데, 터치가 아데가 하나, 둘, 둘 셋. 입자 미지스입니다. 망했다입니 미지스입니다. 망했다됐어미니이이다어이쥐니다이 쥐어 이이 뭐 약간 야, 어. 사냥하러 가는 뱀같아. 야, 야, 네. 뭐, 야야. 아, 다시. 야너 동작만 해야 돼. 얘도 공격할 수 있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다시 갔어. 어, 이제 어! 너무 강해, 근데 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몇리 빨리 빨 야, 진짜 치열했다. 이거 대박이야. 잘했어. <웃음> 잘했어. 진짜 자랑 부천이었어. 잘했다. 잘했다. 잘 왔다. 아니 뭐 <막>, 진짜 팬처로 <웃음> 이로서 지금 <웃음> 2대 0. <웃음> 그리고 <웃음> 하나 무슨 군? <문구>? <웃음> 다음 <웃음> 네 번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웃음> 저희 저희 작품이에요. <저희 웃음> <꿈미해요. 웃음> <웃음> <웃음> 나와주세요. <웃음> 저희 저희 작품이에요. <저희> <웃음> 작품입니다. 어, 손만 쓰는 거죠? <웃음> <웃음> 야, 됐어. <웃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오, 오 이건 여러분. 이건 자세 나온다 자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넘 어, 아니, 위협하면 안 되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안 넘었다! 아니, 생리 <웃음> 아니, 아니, 위협하고 잘 못했네. 만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요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는니 아니. 아니, 아니. 니만 썼어 <웃음> 야 어떻게 해야 아+ 아 아+ 소금쟁이에요얼굴 엉덩이 있어 다다다 설렘다 찬양으로 와, 그럼 결과는? <웃음> 이 정도면 우리 분날 어, 어. 승리팀은 200점을 획득했습니다 <웃음> 이번 벌칙은 3 0 0이 승리팀을 얻고 <웃음> <업고 웃음> 사진촬영을 해야합니다 아 서로 찍어주는 걸로 아, 일단 정하자 그냥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살면 업혀 주세요 그다음에 사진 바로 찍을게요 떼게 뛰지 마나 아이돌이란 말이야 아니면 벌칙이니까 업고 그냥 찍을 때까지 업혀 있죠 근데 그럼 뒤에 누가 있는지 다아요네 업을게요 하나 둘셋나 아, 누구야 누구야 나 아, 누구야 누구야 아 안전 아, 감독 너무 좋아. 네. 찍어줄게요, 찍어줄게요. 무거야, 진짜 무거워. 내가 찍을까? 내 찍을까? 경야 어, 저 엉덩이. 음, 자, 음, 자 이쪽으로, 야, 이쪽으로.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 이로세쪽으 이쪽으로, 자, 나, 나. 이쪽으로. 자, 저, 오세요. 우리 좀 마지막에 찍자. 자, 나, 나. 나. 나. 이거 어떻게 찍는 거죠? 야 빨리. 야 돼. 아, 러러 플래시. 아, 우리 닭 다운하자. 아. 게왜 이래? 아, 여기 한1 0 0 k g 야 빨리 찍어. 기호야. 기나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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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제일 좋다고. 내 말이 제일 좋아. 앵글이 아, 아, 좀 밑으로 내려와. 아, 다리를. 그래서 저렇게 좀 이쁘게 찍지 아, 안 이쁘다. 일어서서 아. 아니면 스쿼트 자세 어때? 아, 스쿼트 자세 괜찮다. 발좀 가. 야. 야. 야, 아니. 저기 바로 찍, 바로 찍읍시다. 흰 발에 그것 어떻게? 내가 없었으면 땀 났겠는데? 아. 난왜 내가 어. 없었는데 땀나지 오. 오. 근데 가까이서 찍었어. 야, 진짜. 알겠어. 아, 지금 바로 찍어야 나도, <웃음> 나도 힘들어, 이제. 이제, 이제 야,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틀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웃음> 아, 아, 이거 끝는것 같은데. 근데 이거 게임이 상대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 마지막 게임은 방석 뺏기입니다 오! 그러면 방석 게임은 노래 틀어지면은 저희가 룰루라를 하면 되는 거요 그럼 다섯 개니까 다섯 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아랗게 한번 사볼까요? 사이사이로 들어오세요 그냥 아나 옆에 자기 팀이 아니면 돼요 어디 가야 되나? 옆에 자기 팀이 아니면 돼요 참고로 그 노래 나오는 거에 신나게 춤안 추면 탈락이래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짜로 진짜로 네. 음악 큐 이거 시작한 거 맞죠? 시작한 거 맞죠? 잠깐만 우리 다좀 신나게 신나게 아니 오케이. 아 노래가 신나지가 않은데 약간 우리 약간 하이에나 같은 느낌인데? 아예 바로 너.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다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가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지 나도 나도 나 <웃음> 내가 안 탔어. 내가 안 탔어. 야, 너 먼저 가. 비존 노래 거 여러분 깔끔하게가실게요 이게 뭐 누구 누구 남은 거야? 너네 팀세명 우리 팀두 명. 여기 화이팅. 벌써 4, 3명 탈락이에요. 누구, 누구, 네. 너, 너, 조금 신나는 노래 틀어 주시면 안 되나요? 이저 이미 꽉 잡았어. 아, 신난다. 이름은 준승이야? 신나잖아. 크리스마스야 지금. 그거를 방심하면 안 돼. 공기야, 투월킹 쳐서. 어지러워. 안 돼, 안 돼. <웃음> 경호야, 투월킹 쳐서. 방석 위치 계속 봐. 지금 도망쳐. 집중해! 투 이거 고문이야. 내가 처치할게. 와! 자, 못 쪘다. 내가 처치할게. 와! 자, 못 쪘다. 오, 야, 너 뭐해? <웃음> 어? <웃음> 내가 있처치할 와. <미쳤다. 웃음> <웃음> 아니 잠시만. 이게 뭐야? <웃음> 이러면, 오? 이러면 야너왜 그랬어? 어. 뭐, 어. 노래가 신선치 않은 어? 솔직히... 아. 야너야는데었잖아야안 잤는데 뺏었어 네, 비를스치어 제가 손이 빨랐어요 근데 야야야어뺐 어, 근데, 근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이게 완전하게 안기 전에 먼저 뺐어요 <웃음> 제가, 제가, 근데 손으로 빼는 게 possible or p o possible? 인정했습니다 네 제가 이겼습니다 <웃음> 아 레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블랙아이드보이즈와 도레미파솔팀의 결과는 도레미파솔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와우! 승리한 눈앞으로 나와 우승 상품을 받으세요 와, 승리한 좀 나와주세요 민수씨 아 저희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희예요 아, 뭐야 뭐야 뭐야 밥이 온다 우승자, 우승자? 진짜. 제발 별거 아니었요 하나 둘셋 짜잔 오우! 오. 오 왜고 본거? 근데, 근데 에이, 에이. 지금? 진짜? 이 시국에 아! 맞는 건가요? 나중에 밝혀지나요? 나중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중에 밝혀지는구 <목소리> 일단 갖고 <가고> 있는 걸로 회배자 <웃음> 애들에게도 참가상 있거든요 알고 <목소리> 보면은 막 위로 보내주는 거 어디가? 뭐야? 위로금 같은 <목소리> 뭐야? <웃음> 나 이거 뭔가 기분이 좋아 나도, 나도. 그, 나는 그그 그 엘리베이터 상호층 갖고 싶긴 했는데 Let's go! 시세끼 포스트 카드다 이게 뚜레쥬르 계절밥상와 뚜레쥬르? 굿굿 <목소리> 제일 재면소 <목소리> 더 플레이스, 이건 플레이스도 있잖아. <웃음> 대박. <웃음> 본 카드는 <웃음> 여기서 사용하실 수 <웃음> 있습니다. 그거 <웃음> 맞아? <그래도> 맞아? <웃음> 아, 비키야 <웃음> 게. 아, <웃음> 모두가 승자네. 모두가 승자라는 <웃음> 그런 의미가 있는 <웃음> <웃음> 거. <거잖아>. 정말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